절도범들이 일본의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의 소유권을 가리기 위한 항소심 재판이 10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산 부석사의 소유라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30초 만에 귀금속을 턴 10대가 포함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훔쳐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범행을 제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5주년 행사가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념 행사는 비록 대폭 축소됐지만 이른바 방역 전쟁 가운데 충무공의 국난 극복 정신이 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그 100일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변했죠. 우리 지역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